금나라 뚝다 은나라 금나 뚝다 돈되는 신규 플랫폼과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깨비의 신규 코너 NFT 특강 첫번째 1세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이자 1세대 NFT 아티스트 깨비입니다. NFT를 알고 싶으신 분들, NFT로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해 초보부터 전문가의 영까지 순서대로 앞으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짧고 핵심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첫 번째 순서는 바로 NFT. 왜 배워야 할까요? 지금은 누구나 돈벌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노력과 방법만 알면 말이죠. 하지만 쉽게 정보를 접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따라가지 못해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는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현재 대다수의 중간 성년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간단한 지식만 익힐 수 있는 일이 말이죠. 무인 편의점이나 로우 바리스타 같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중간 숙련자들은 배움을 포기하고 저숙련자의 길로 접어들거나 그런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고숙련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90%의 사람들은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두려움을 갖습니다 9%의 사람들은 시작은 하지만 역시나안돼 하면서 도중에 포기를 하죠 1%의 사람만이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방법을 찾으며 성공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중 NFT는 아직 가능성이 많은 블루오션이죠. 거품이다, 아니다 말은 맞지만 삼성, 카카오, 현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국내외 대기업들은 모두 몇백억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직 적은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n o n p u r g i b l 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고 보유성과 취속성을 지닌 토큰으로 고유번호를 넣은 디지털 인증서다 라고 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유명한 오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관에는 예술작품을 등록할 작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nft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작품을 등록하면 작품에는 아티스트의 이름과 인증이 등록되고 그것을 미술관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되겠죠 네이버 포인트는 네이버만 쓸수 있듯이 미술관에서는 특정 포인트 즉 특정 암호화폐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작품에는 이 암호화폐로만 거래를 할수 있다는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술관에서 판매를 하게 된 후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가에게는 판매 금액을 암호화폐에는 이렇게 판매된 기록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기술입니다 이런 NFT로 수익을 얻는 직업은 스마트 컨트랙트 일명 개인가 개인 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개별자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자본이 있는 오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NFT 엑셀레이터, 돈, 지식, 사람이 부족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일정 지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건 돈이 상당수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NFT 크레이터와 중간단계인 에이저트와 큐레이터입니다 아트적인 부분을 키우고 보는 눈을 길러서 돈을 버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NFT를 구분해서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NFT 아트 컬렉트도 있습니다 이런 NFT 왜 돈이 될까요? 모나리자 누구나 아는 작품이죠 레오나르도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 루브르드 동물관이라는 유명한 동물관의 작품 그렇게 유명세라는 인증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유명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NFT 기술을 활용하여서 판매자라는 인증을 받고 신뢰도가 높은 판매처와 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NFT가 왜 팔릴까요? 사실 저도 처음 보고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내가 쓰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다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림만을 작품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작품이 가품 액자, 옷, 휴대폰 케이스 등등으로 팔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해도 기뻐하죠 시대는 다시 흘러 디지털 아트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공중전화가 생기고 후에 들고 다니는 전화가 나와서 신기했을 테고 휴대폰이 나오고 난 후에 영상통화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폰으로 아트, 경제활동, 부캐 생성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해를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작품들과 기술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좀더 NFT를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우선 인정하고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 처음 올리는 NFT 강은 여기서 마치고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유와 자유의 진검 리경첫 번째 도를 담당하고 있는 깨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사는 디부디부입니다. 디지털 보호로 디지털 부자들이라는 저만의 외침이자 인사법입니다. 그럼 모두 디부디부!